어? 이...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뭐... 뭐... 뭐야... 아... 아... 아... 저씨 지금... 뭐하고 뭐 계신 거예요?... 자네가 그날 찾았다고... 어, 무슨 일이야... 이 예, 아저씨! 아저씨도 이 상황을 아시겠지만 지금 바깥에 괴생물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괴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아저씨는 아실 것 같아서 조용히 모셨습니다. 아 그럼 경비를 찾아서 물어봐야지. 여기 관리하는 건다 경비밖에 없잖아. 아 경비 아저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저씨. 저 지하로 된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키는 경비 아저씨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이윤혁씨 경비 아저씨를 찾는데 또 코봉이를 이용할 건가요? 코봉이 혼자 너무 위험하다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코보이는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어요 괴물... 아 아니다 어쨌든 아직 괴물은 아니지만 이 방법은 코보이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면 다 위험에 빠진다고요 어 잠깐만 일단은 그러니까 경비원씨를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예 아저씨 그경비원씨 말이야 그코보이가 사는 그 집사 측에서 어?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본거 같은데 코보이는 그럼 글로 보내는 건 어떨까? 좋은 방법이네요 안돼 아저씨 코벅이 위험하다고요 그렇다면 서유경씨가 직접 가실 건가요? 네? 아 무서워요 아 싫어 그러니까요 그래도 코벅이를 좀 보내는 건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코벅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 있고 코벅이 많이 지쳐있는 음... 표정이군 조심하자 코봉이한테 간이면 됐다가는 나도 괴물이 될수 있어 <목소리> 내가 괴물이 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목소리> 큰 괴물은 되고 싶지 않아 다들려 아저씨 너... 어? 아 코봉아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왜 오셨어요? 아 코봉아 그게 아니라 어, 부탁이 좀 있어서 또 무슨 염치로 부탁을 하실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가다 놨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진짜 무슨 부탁하려고 아저씨 너다 알다시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지하실을 통하는 문이 있다고 들었어 네가 경비 아저씨를 좀 찾아줬으면 해 코봉아 부탁 좀 할게 아저씨가 웃겨주시면은 제가 소원 드려드릴게요 어? 소원? 아.. 뭐라지? 어.. 어 그렇다면 코봉아 그럼 아저씨가 성대모사 해볼게 예 해보세요 <웃음> 야 이제 나 되게 똑같다 코봉아 놀리지마 <웃음> 마! 내니 스자인화 네다 했어! 응? 싸우나도 가고, 응? 뭐, 뭐, 밥도 먹고, 응? 그리고 뭐, 저기, 저기, 놀래도 가고, 응? 아유, 애쓴다, 애써. 어이구, 성대 음사 진짜 더럽게 못하시네. 알았어요. 내가 경비아 씨 찾아올게요. 마! 내가 열쇠도 찾아오고, 마! 경비아 씨 찾아올게요, 마! 아유. 간다 시간나면 꼭 배워야지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아, 나가보자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아까 내 옆방에 그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그 여자 빨리 그 가보자 여기 있나? 어, 어, 어, 피가 너무 흥근해 어, 어, 어딨지? 어디 있는 거지? 아, 아. 어? 이, 이, 이, 이건 무슨 소리지? 이건? 아. 어? 자, 뭐, 뭐, 뭐, 뭐야? 아, 아, 아 저씨 지금 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왔어, 아, 왔어. 이, 열쇠가 필요해, 아저씨. 이, 이. 열쇠를 좀 주세요, 아저씨. 그 어디 한번다자라자라 라이자라, 라이자라. 라라라라라라 아저씨를 어떡하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거냐고 형이 끊어 아! 오지마세요 아저씨 오지마세요 어차피 너도 괴물이야 너도 나처럼 싸우게 될거야 죽게 될거란 말이지 그렇지 말고 나랑 손 덮고 살아들로 모두 다 죽여버리자 싫어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똑같은 괴물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사람들이 꼭. 아저씨, 으으, 으으, 으으, 또 아, 아, 조금 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 아저씨, 어, 고봉아, 괜찮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아, 어서 던져 던져 안돼요 아저씨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아, 이 방법밖에 없어 아. 오늘의... 잊지 않겠어...